이미지를 하나 받을 거야. 네. 하나 프리픽 사이트 가서 이미지를 하나 다운 받은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 어니 네 좋아하는 평소 때음 명언 같은 거 있어. 명언이요. 응. 명언. 명언 우리 문구한 장짜리 이미지 한번 만들어 보자. 명언. 은 <웃음> 이순신 명언. 아, 어, 이순신. 명언. 이순신 장군의 명언. 네. 자, 지금 블로그를 꺼냈어요. 어로 알아보기. 어로. 뭐죽고자면살 것이요, 네. 살고자면 죽고 그거 말하는 거야? 표정인데 이런 걸로 하고 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은 그픽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이순신 장군 영어로 쳐보면. 쳐도... 전쟁. 하는 거. 어, 전쟁 그렇지. 전쟁. 자, 전쟁을 영어로 칠 겁니다. 얘가. 와. 그냥 아. 살 글자만 바로 넣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러, 이 사진으로 해보겠습니다. 응. 그래서. 좀 밑에. 예. 그 얘기를 좀 하면서 해줄래요? 일단 음. 열어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네. 파일 음. 여기 열기. 음. 그래서 제 아까 바탕화면에 빼놓은 음. 거 사진을 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웃음> 음. 일단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찍어 놓 넘어갈게. 네. 지금 사진이 엄청 크지. 어, 네. 16.7% 16 정도 되는 사진이잖아 네. 자, 거기서 일단 보정을 해도 돼 컴퓨터 사양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자, 그렇게 보정을 해도 되고 네. 아니면 내가 아웃풋을 만들어야 되는 사이즈로 미리 네. 만들어 놓고 해도 되긴데 네. 일단은 보정부터 해봅시다 보정부터 하려면 일단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야지 좀더 어둡게 음. 전체적인 분위기 색은? 색은 약간 빨간색을 좀더 강조하고 응. 빨간색과 검은색을 좀. 지좀 빨간색도 되게 많지 않나좀더 약간 강조해. 아니면 아까 제대처럼뭐 듀오 돈 음. 이런 거? 응. 네. 해봐봐가 이미지. 아니, 이미지 조정. 응. 그다음에 먼저 명도 대비부터 네 해서 한번 일단 해봐야 일단 그거 디자인 의 느낌이야 그냥 해봐야 돼. 얼굴은 좀잘 보이면 좋겠어서 근데 아직까지 그 방법을 배우진 않았어 네 부분적으로 네. 하는 건안 배웠지? 네 일단 데뷔를좀 올리니까 음. 뭔가 좀 선명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일단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그리고 노, 노철은 비슷한 거 같고 색조 채도 한번 해보면 일단 색조를 어? 근데 그 색깔... 색상화를 네. 어, 거기서 바로 입혀도 돼. 어. 어... 그러면 이제 다 바뀌는 거지 그 톤에. 네. 일단 검색상에서 시트 놓고좀 음. 더. 좀 마음에 드는 색깔이 딱히 모르긴 하는데.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니까 좀이 빨갛게 완전 심각 같아. 네. 그럼 채도를 좀 높여야지. 이렇게. 색을 맞춰놓고 색을 채도를 높여야지 채도를... 색이 더 올라오겠지. 어, 아니, 아니 마치 채도를 높이고 네가 붉은색으로 맞춰야 될거 아니야. 어, 채도를 높이고 어, 뭐저 음. 음,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고. 밝기는 살짝 어둡게 그거 일단 확인을 다시 응. 눌러놓고 그음면 이제 보정 끝났잖아 네 끝난 거지? 네 그러면 얘를 이제 어디다 올릴 건데 인, 인스타 인스타. 네. 그러면 인스타에 이제 올릴 때 가로로 길게 올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딱 맞춰서 올릴 수도 있잖아 네.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글씨를 일단 또 넣어야 되니까 근데 글씨를 넣기 전에 네. 이, 이 사이즈 비례를 맞춰놔야지 니가 네. 만약에 글씨를 여기쯤 옆에 손 네. 나가는데 옆에 이쯤에다 넣었는데 밑에 이렇게 살짝 잘려버리면 안되잖아 그러니까 먼저 크기부터 맞춰야지 가로무드로 네. 응. 그러면 새창을 한번 꺼내봐 새창? 파일? 새로 만들기? 응. 네. 그래서. 그래서 자 한번 어떻게 만들냐봅시다 크기 크기를 일단 여기 사진 아니지 왜 사진을 굳이 걸로? 아 상관없나? 응. 그냥 굳이 안 골라 여기서 할게. 일단 가로모드 보니까 폭이 2 9 7 m 밀리미터가 아니라 픽셀 그러하니까 응. 3 5 0 8이 사이즈 그 사이즈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네. 얘를 인스타용으로 만들거다 네. 뭐 이렇게 결정을 해. 하잖아 그러면 그 사이즈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 음... 뭐, 정사각형은 1080에 1080이고 네. 900에 600 900에 600 오케이 가로로 길게 네. 그 다음에 해상도는 그리고 해상도는 72그 응. 다음에 네. 됐고 색상도 이렇게 왜 왜 c m r k 로 방금 택했어? 헷갈렸어요. 어. <웃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다 세팅했네. 네. 그 다음에. 배경? 이건, 이는 뭐지? 그, 원래부터 나오는 바탕색 색깔. 음, 그리고, 제작. 다 했어. 어. 네. 하나 열렸지. 여기에. 그 다음에 세창에 옮겨야 될거 아니야? 네. 옮겨봐. 이거를, 어, 뭐야. 그쳤어. 전체 선택을 하는 게, 컨트롤 A. 응. 음. 뭐지? 다시 컨트롤 A 잠깐만 여기서 지금 니가 음. 필요없이 확대를 했는데 확대 축소할 때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아 아, 확대 음. 축소거든? 너무 네. 확대가 돼 있으니까 태도를 안 보이고 있었어 음. 네 그래서 복사를 했고 복사를 전체, 안 했는데. 전체 선택을 했고 음. 복사하고 음. 여기에 붙여넣기 엄청 크게 들어왔지? 어? 왜 그럴까? 저 사진이 크잖아 네. 들어왔지? 네. 자, 그러면, 그래서 봐봐요. 이만큼이, 이만큼 있지? 네. 이만큼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야.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겠지? 네. 자, 이 모퉁이를 잡고 좀당겨 공간을 확보한 네. 다음에, 네. 컨트롤 T를 눌러봐. 컨트롤 T. 원래 컨트롤 T는 여기 있어. 편집에 들어가 봐봐. 현집에 여기 보면 자유변형이라고 있지? 네. 요게 이제 컨트롤 트어놓 모서리 나오면서 사이즈 조절할 수 있잖아. 그 네. 기능이야. 음... 자 그러면 모서리가 여기 있네. 네. 잡고, 잡아당겨. 그런데 한도 끝도 없이 잡아당겨야 될 거야. 잡아당겨. 음... 그리고 다시 올려. 또 당겨. 축소로 하면 안 되는 건 어. 너무 오래 걸리지? 그래서 Alt 네. 키를 눌러봐. Alt. 음, 그러면 양쪽으로 동시에 줄어. 네. 아, 눌리고 당기면? 응, 눌리고 당기면. 알 g 지그 다음에 당길 때는 어, 그렇게 놓고 아자 봐봐 방금 네. 실수를안 했는데 네. 실수했을 때는 뒤어 봐봐 네가 어떤 실수를 했느냐면 하 컨트롤 T 눌렀지 네이 잡고 당겼잖아 네 그지 그래서 귀찮으니까 알트로 하면 같이 준다고 했잖아 네 잡아 당겼어 네 근데 이렇게 하고 손을 떼야 되잖아 네 근데 이상태에서 네가 잡아 당기면 중심점이 밖으로 빠져 아 중심점이 밖으로 빠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뒤집는확 뒤집어지거나 엉망진창이 된다고 네 알트로 줄이되 땡길때는 손 떼고 이래 어허 봐봐 방금 봐바이 지금 찌그러졌지? 네 이거 왜 찌그러졌을 것 같아? 뭔가 비율을안 맞췄지? 네 봐봐 컨트롤 T를 눌렀어 모리를 잡고 땡기잖아 그러면 네. 내가 지금 밑으로 땡기고 있지 네. 봐봐 계속 땡겨 볼게 밑으로 이렇게 반복을 했다 그러면 계속 밑으로 줄거 아니야 네. 그럼 찌그러져 음... 비율을 안 맺기 때문에 네. 자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시프트를 눌러 음... 그럼 비율 유지를 해그 네. 다음에 알트키를 같이 눌러 네. 줄여 네. 손떼 네. 그럼 옮겨 네. 다시 반복을 해 음... 이거를 떼 물론 여기서 수치를 넣어서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네. 봐봐. 여기서 이걸 어 가로나 세로, 그러니까 덜비, 네. 위스하고 하이트겠지? 탁 네. 잠그고 예를 들어서 얘를 한 20. 딱 이렇게 하면 바로 줄겠지? 음, 네. 양쪽으로. 네. 어, 이렇게 해도 돼. 음. 하지만 얼마 안클 때는 이렇게 하는 게더 빠르다고. 음. 음. 하이트랑 시프트 누르고. 여기 틀에 딱 맞출 필요는 또 없잖아. 네. 그래서 음. 네가 원하는 비율을 딱 맞추면 되지, 여기서. 네. 한 요정도. 응. 다 됐으면 엔터. 빵 치면 끝나. 음. 됐지? 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만약 컴퓨터 꺼지면 어. 어떻게 될까? 이대로 여기서 저장되지 않을까? 아니지. 누가 저장하지? 아무도 저장하지. 연기안 되지. 안 되지. 세이브해봐. 파일. 파일. 저장. 파일. 저장. 음. 네. 자 그래 바탕화면을 그냥 하자 네. 이름을 적당하게 하나 줘라 이순신 밑에 확장자가 파 형식이라고 돼 있지 네. 포토샵이라고 돼 있지 네. 그 다음 저거는 이순신.psd가 될 거라 음, 네. 어, 그렇게 되면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 음... 어, 레이어 상태라든지 네가 지금 작업했던 결과물까지가 네. 그대로 저장이 돼 있어 나중에 다시 편집 어, 편집이 가능하지.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JPG나 이런 걸로 바꿔버리면 네. 붙어버려 음. 응. 절대로 못 뜯어내는 상태라 네 이렇게 응. 저장을 바꿔요 응.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뭔가 조정을 더할 상황이 있다 그러면 항상 포토샵 파일로 네. 저장, 저장. 응. 확인 응. 응. 됐어 그럼 컴퓨터에 네. 남아있지 네. 자그 다음 그리고 이제 글자를 넣어야 되니까 응. 글자. 그래서 자 일단 일단은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대충 써도 돼. 클릭 한번 하고. 그래서... 자 클릭을 한번 하니까 레이어 봐봐. 레이어 어떻게 바뀌었지? 레이어요. 뭐가 생겼지? 네. 자동으로 생겨. 음. 네. 새 창에 이미지를 복사해서 붙여넣어 레이어가 자동으로 생기고 네. 글자를 쓰겠다고 클릭을 해도 레이어는 자동으로 생깁니다. 네. 그래서 자 글자를 일단은 명으로 다 써. 그거를 다 쓰고 바꾸면 되니까. 음... 것이고 살고자면 죽을 것이야. 한절 봐봐. 필 즉사 사즉생. <웃음> 맞아? 확실해? 아니, <아니네>? <웃음> 멋지잖아. 아닌가? 예 맞아. 살고자면 죽을 것이야. <웃음> 자다 썼지. 그럼 네. 마무리는 어떻게 한다 했어? 엔터. 그 헨트하면 다음 주로 넘어간다 그랬지. 어 맞네. 아 여기에도. 응. 네. 혹은 ESC. ESC. 네. 자그 다음에 봐봐 클릭을 하니까 글자 또 생겼잖아 아 지금 이안쓸 거지 네. 자 취소할 거야 여기 esc esc 자 그럼 얘를 네가 선택을 지금 하고 싶었지 이렇게 선택 네. 넣으면 어. 되죠 요걸 바꿔야 돼 이동 툴 무브 툴로 바꾸고 무브 툴. 클릭을, 해서 네. 클릭을 해서 어 옮겨 봐봐 레이어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위치가 바꾸는 거고 네. 여기다 변형을 하고 싶잖아 네. 자그 다시 t 음... t 옵션이 위에 나오지 네. 그 옵션 창을 눌러 요거 3d 글자 바로 옆에 있는 거 네. 그러면 눌러봐요 여기 나오지? 네. 이걸 누가 밑으로 떨고 음. 놨네 음... 잠깐만 요거거든? 네. 누가 어, 지저분하게 만들어 놨네 이거 왜, 왜 누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필요 없는 거좀 낫자 필 없고 작업용 필요 없고 요거를 여기다 위에 올려 레이어 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리면 올라가거든 그리고 네. 이거는 필요 없지? 네 어. 아니요 자 됐어 자 네. 아, 이것도 사실은 네. 이렇게 하는 게좀 낫겠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작업하고 있는 걸 이게 화면을 볼 거니까 네. 처음에 포토샵 딱 깔았을 때는 이런 형태가 아니야. 네. 음, 나는 아까 전에 그대로 쓰고 있었고. 음. 그래서 여기서는 작업 영역을 음. 재설정. 네. 원래 이게 기본값 디폴트거든. 네. 디폴트를 재설정을 하면 이게 공장도 초기화가 돼서 네. 공장도 초기화는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 음. 근데 우리는 이 학습 영역이 필요 없거든. 네. 그래서 이거를 음. 닫기. 네. 하면 이렇게 됐지. 네. 그러니까 위에는 색상, 음. 그 다음에 글자. 레이어 이게 네. 원래 가장 기본이야 네. 여기 기본이 요거라고 여기서 창 윈도우에서 작업 영역의 필수 네. 근데 이걸 마구잡이로 만지니까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그때는 재설정. 재설정 리셋을 하면 된다라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요거를 해놓으면 옆으로 이렇게 톡톡 옆으로 열리게돼자 음. 그럼 거기서 뭔가 선택할 필요가 없어 네. 이미 선택이 돼있는 상황이고 어... 레이어가 그리고 일단 글자 크기를 좀 키우고 음. 왜글자 크기 다르지 서체를 네가 쓰다가 말았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변할 때가 있어 서체를 네. 쓰다가 풀릴 때가 있으니까 서체부터 한번 바꿔봐라 그럼 음. 여기 제일 위에 서체가 있지 음. 이 컴퓨터는 우리 공용으로 쓰는 컴퓨터잖아 빌린 컴퓨터지? 네. 서체가 많이 안 깔려 있을 거야 네. 그러면 있는 걸 일단 한번 써봐 있는 거 보자. 지고 공사체가 진지. 역시 비전공자는 공사체를.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한글 표현이 안 돼. 어 근데 마에 드는 골거리 없는데요? 없지. 그럼 네.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 어쩔 수 없죠. 그래 어쩔 수 없이 이타이라면안 이쁘진다고. 네. 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인터넷 되잖아. 다운로드는 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세이브를 해. 네 일단 자, 세이브를 하고 자, 세이브는 컨트롤 s야 이렇게나 네. 포토샵을 잠깐 내려 자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열어서 검색을 좀 해보자 자 위에다가 뭐 무료 서체 자 그러면 이게 여기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체 공간이 나올 거거든 네. 한번 들어가 봐봐 그럼 글자 되게 많지 네 그 중에서 뭔가를 하나 고르면 돼 음. 근데 이것도 잘 보면 라이센스를 되게 잘 봐야 되거든? 네 라이센스 공짜로 받게 해 놓고 못쓰게 네. 해 놓은 네. 것들도 있어 음. 어. 하고 여기는 별로 이쁜 음. 글자들이 없을 것 같아 내 느낌상 음. 아니면 뭐 그렇게 쳐도 나오지 음. 않을까? 넌 지금 약간 약간 어... 이런 것이 어떤가? 어 그런 거? 뭐 네. 하면 돼 라이센스 한번 봐 라이센스 어디서 볼수있나요 폰트 용 범위 s h o o t Hunter s a 세히 보기 100만 뷰 이상 광고를 o the h 다 u 도 e 는데이 o i n g to go to the h o u 0 e I'm 가 o i n g to go to t h 백만뷰 안 넘어가잖아 우리는, 네. 그렇지? 참 애매하게 만들어놨네. 음... 일단은 다운 받으세요. 그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음. 그뭐둘 중에 아무거나 받으면 될것같아 <웃음> 자, 바로 열어도 그 확장자가 TTF로 돼 있지. 트로타이폰트. 네. 네. 그냥 그러니까 바로 열면 설치를 할 거야. 음. 음. 자, 설치를 하면 어디에 이 글자가 들어가느냐 하면 네. 창좀 내려볼래 내 어, 네, 컴퓨터 들어가 봐봐 아, 뭐, 뭐, 탐색기 탐색기 어, 여기 탐색기 있구먼 골어 음. 거기서 로컬 드라이브 C 네 c 이로네 윈도우 거기 폰트 그 안에 들어가 음.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해도 되는데 네. TTF나 OTF가 보통 글꼴이거든 네. 이 폴더에다가 그냥 드래그를 해도 설치는 돼자 음. 어쨌든 설치는 됐고 자 포토샵에서 그걸 바로 인식을 하느냐 인식을 못해 아 그럼 껐다가 켜. 자 한번 꺼봐봐 자 껐다가 포토샵을 다시 켜봐봐 지금 로딩하지? 네. 이 로딩 때 글꼴도 같이 불러 네. 그래서 컴퓨터에 설치, 서체가 너무 많이 깔려 있잖아 네. 그러면 어도비 계열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로딩이 늦어져 네. 글꼴은 보통 많이 깔아야, 한 300개 정도? 네. 음... 그래서... 어, 재산된 거 음. 지금 오픈한 거지, 이제 최근 거를? 네 됐고 글꼴을 아까 받은 게저 밑에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아까 네. 추어바우은차였는데 한글이 몰려있는데 다 있거든? 아, 그거 다 있겠다 응. 네. 자 뭔가 디자인을 할 때는 글자를 얼만큼 크게 보이게 할 것인가 네. 그지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러면 한 줄에 지금 넣으니까 다안 나오네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줄을 바꿔야 있잖아. 되잖아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줄 바꾸면 안 되거든 네. 입력이 안 되니까 네. 다시 T로 바꾸고 다시 T로. 자 클릭을 할때 되게 조심해야 될게 글자 바로 위에 탁 마우스를 둬 봐봐, 네. 봐봐. 여기서 이렇게 네모가 생기지 네. 다시 쓰겠다는 게기고 네. 네모가 없을 때 네. 클릭해야 돼 네. 그리고 엔터 치면 되겠지 네. 자 앞에 빈 공간 하나 있다, 살짝. 네. 음, 음. 자 그다음에 다시 이동 툴. 음, 이동 툴. 네가 원하는 아유. 위치나 이런 거 잡아주고. 네. 근데 음 일단 해봐봐. 그리고 일단 너무 좁은 것 같으니까. 보통 순서는 있잖아. 네. 글자를 골랐지. 네, 색깔. 폰트 골랐잖아. 그다음에 글자의 크기를 보통 조절하지 않냐? 네. 그다음에 색을 조절하겠지? 네 그리고 나서 좀 세부적인 조절할 거잖아 조금 더 크면 좋겠는데 조금 더 크게 하려면 어떻게 조절하면 된다고 그랬어 거기서 골라지지 않으면 입력을 하거나 이렇게 앞에서 드래그해서 왔다리 갔다리 살짝이 정도 글자가 지금 잘안 읽히지? 네 이유가 뭘까? 이게 좀행간이 그거라서 응.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올리고 응, 응. 음.. 색깔 테두리는 아직 안 배웠지만 테두리도 넣을 수 있다는 거 감안하고 한번 해봐봐 색깔 고를 때 어... 테두리 넣을 수 있다 그럼 약간 노란색 쪽으로 아, 테두리는 무슨 색하고 싶은데? 테두리는 검은색, 검은색? 아, 검색하면 여기가 안 보이고 있구나 근데 글자를 어디다 놓고 싶은데? 글자 이렇게 가운데 아, 가운데 네. 사람 다 가리고 가리게. 네 살짝 밑에 요쯤. 음번 해봐 테두리 검은색에서 살짝 바꾸면 되니까 음. 노란색 했고 글자 보기 조금만 어. 조금만 내리고 기가 고른 서체가 있잖아. 네. 띄어쓰기가 너무 넓은 느낌 아니냐? 네, 여기 사이사이에 네. 조금. 그러면 그 아이콘에... 띄어쓰기만 줄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를 클릭해서.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응. 요 괴로 줄인 응. 로 잡아당겨야지. 네. 마이너스가 되게. 응. 그럼 그 수치를 기억을 해. 다 비싸게 가야 될거 아니야. 180 정도. 응. 또 다른 데도 클릭을 하고. 여기. 그냥 입력만 하면 되지, 그 다음에는 10. 허이 디테일. 허이. 허이. 허이. 허이. 허이. 허이. 허이. 허이. 허 여기 한 번에 선택하는 건 없네. 없어. 없어. 음, 점점 편한 것만 찾아가는 건가? <웃음> 자, 그다음에 글자 좀 어떤? 너는 괜찮은거 같나? 네, 여기는 조금 더 줄이고 싶은데. 음, 좀더 줄여도 되지. <웃음> 뭐야? 괜찮지. 네. 살짝 기울 기울 글자 자체가 너무 약간 막쓴 막 글자 같아가지고 기울이면 되게 이상하게 보일 것 같고 음. 그 전체적으로 글자의 자관함 조절해 봐 전체 자관? 음. 음. 그 안, 아니지 전체 자관 조절할 때는 하나씩 클릭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잖아 음. 선택이 돼서 안먹거든 선택을 풀어야 돼딴쪽로 음, 선택해서 잠깐 풀고 여기 있지 어, 그걸로 포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지 않냐? 네, 80 조금 더100 네, 음, 음 위치는 이쯤 그리고 근골의 테두리 자 테두리는 네 봐봐. 여기 없어. 기능이. 음. 그래서 다른 데서 해야 되는데 네. 어, 밑으로 글자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네. Fx라고 있어. 네. 이펙트. 여기를 눌러줘. 음. 거기에 보면 테두리라는 게 있을 거야. 음. 선, 핵. 손, 핵. 음. 네. 그게 네. 스트로크라고 영어로 해서 돼 있을 거야. 네.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 뭐가 들어갔지? 어. 흰색이 들어갔네. 네. 다음 색깔을 바꾸려면 음, 그렇지. 이좀 직관적으로 뭐가 오냐? 약간 검은색으로? 응, 검은색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어, 두꺼운 게 좋거나 얇을 거나 그거는 여기서는 아니지. 여기는 색을 고르는 공간이었잖아. 음... 그러면이 나머지 옵션 중에서 뭐가 있을까? 그... 읽어봐봐. 지금 뭔가 위치가 바뀌 바깥... 아니, 여기서 봐봐. 지금 핵 맞거든? 네. 팩을 골라서 지금 얘가 나오니까 네. 그럼 여기서는 크기를 조절하면 음... 굵기. 자, 밑에 위치 한번 만들어 봐봐. 위치. 위치요? 자, 바깥쪽도 있지? 네. 안쪽 가면 안으로 들어가 버리겠지? 어, 먹어버리지? 네. 오, 중앙 오. 그래도 먹지? 오... 비... 테두리의 오.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니까 네. 그럼 바깥쪽이 맞지? 네 자, 그렇게만 해 놓으면 네가 원하는 색깔로 원하는 굵기로 테두리 넣기까지인데 음. 나머지는 안건드려도돼네 오케이? 네 자, 이게 가독성이다 만들었다 네 자, 네가 보기에는 어떨 것 같냐? 어떨 거 어, 어때, 이게? 좀 조잡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이? 글씨가 좀 가독성이 떨어진다 해야 되나? 음, 서체 자체가? 네 그럼 바꾸 분위기에 조금 안 어울리는 음... 것같아요 그럼 여기서 서체를 바꾸지 않고 최대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서체를 안 바꾸고 살리려면요? 음. 봐봐 뒤에가 음... 노란색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연두색이 뭔가 있지. 네. 그럼 노란색에 가까운 색이잖아. 네. 비슷하지. 네. 좀 글자가 도드라 보여지진 않네. 일단은. 음... 처음에 딱 봤을 때 눈을 감았다 한번 닦아봐봐. 뭐부터 <웃음> 보이는지. 사실 한번다 보이는데. 네 눈이 사실 정상적이라면 있잖아. 네. 글자부터 안 보이고 뒤에 있는 그림부터 음... 보여. 색부터 일단 보여. 사람 눈이 색을 간파하고 그 다음에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를 그 다음에 느끼고 제일 마지막에 글자를 보거든 네. 원래 순서가 그래 근데 그게 거의 0.3초 만에 일어난 일이야 음. 그래서 한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니가 또 네가 계속 만들었잖아 음. 머리에 남아있을 거니까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 노란색 글자를 다른 색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랑이 아닌 계열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컬러를 잘못 고르면 굉장히 촌스럽거든. 그래서 초반에 <목소리> 컬러 선택이 힘들면 네. 아예 그냥 흰색, 회색, 무, 검색? 그 네. 무채색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음... <목소리> 너무 잘다 <안 목소리> 봐봐. 네가 지금 어두운 색을 하고 싶었지? 네. 어두운 회색에 봐봐. 더 내려봐봐. 왜안 보일까? 이 색이. 테두리가 그치? 검은색이라서. 그렇지? 네. 구분이안 되잖아. 네. 테두리랑 글자 색이랑 명도 차이가 별로 없잖아. 네. 그럼 이 글자를 잘 보이게 하려면 테두리를 그렇지. 테두리를 바꾸면 되지. 테두리가 지금 어디 적용돼 있지? 테두리가. 눈에 보일 거야, 테두리. 네. 적용했으니까. 네. 그 더블클릭해봐. 다시 창이 뜨지? 네. 그럼 색을 한번 바꿔봐. 여기서 색을 좀더 딱더자 완전 흰색이다 네 검은색은 축소하는 느낌이 나 음.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이 까만색을 어디 보면 작아 보이지 그지? 네. 자 반대로 밝은색은 확장하는 느낌이 나겠지 네, 네. 그래서 뚝 아까 글자의 두께가 칠로 아, 똑같잖아 네. 근데 얘가 더 두꺼워 보여 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조금 줄이면 약간도 돼. 줄여보면 되겠지? 네어좀 음. 나은 거 아니야? 네, 아까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너무 흰색이 앵거 같지 않냐? 네. 글자가 잘 보이네요. 먼저. 조금 더 줄여봐봐. 저, 색감, 아니, 색을 말고, 테두리를. 응. 음. 그 다음에 색을 너무 흰색 말고, 조금만 네. 줄여보자. 약간 새색 계열. 응. 응. 나는 차라리 이 정도가 어떨까 싶기는 음. 하다. 네. 덜 촌스러운 것같아요자 그럼 지금 네가 말한 그 촌스러운과 덜 촌스러움의 차이가 뭐야? 네가 느끼기에? 글자 색깔. 색깔? 음, 응, 색깔과 네. 글골, 글의 두께. 그지 네.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을 할때 네. 사진이 얼마든지 좋은 걸다 구해 올수 있거든? 네. 근데... 글꼴도 사실은 네가 구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지.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합이잖아. 음. 사실 디자인은 회화가 아니거든. 네. 있는 소스를 잘 활용을 해서 편집을 해서, 그건 뭐 컴퓨터 실력이 좋다면 훨씬 더 잘하겠지만, 그걸 잘, 있는 걸잘 조합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조합력이야, 사실은. 네. 그러니까 포토샵은 어떻게 보면 편집도구에 되게 가까워. 여기 확인 눌러서 마무리하고 자 그럼 이게 이제 된 건가? 네 됐어? 자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장을 한번 하자. 컨트롤 S 눌러 저장 한번 하고 자 이거는 지금 파일 자체가 PSD 파일이지. 네 이거는 인터넷에 받아주는 파일이 아니거든. 네. 업로드가 안 되지. 네. 자 얘를 다시 한번 저장을 하는데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하면 용량이 좀 많이 나다. 음.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취소 파일 이건 좀 기억을 해놔라 네. 그 다음에 내보내기 내보내기 응. 네. 거기에 보면 어 웹용으로 내보내기라고 있어 어, 네. 응. 이걸 진짜. 되게 자주 써 네. 그걸 누른 다음에 창이 안뜰 거야 그 네. 창에서 여기 네. 프리셋 아. 사전 설정 있지 네. 걔를 JPG 뭐 하이 고, 고. 응. 정도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게 얼만큼의 용량이 될지가 네. 나와 음. 요정도 용량으로 줄어들거야 네. 원래 니가 작업했던거는 용량이 지금 저.. 엄청 한5메가정도 나가지 그지? 네. 응, 근데 얘는 이런거 나간다는 얘기 음. 여기서 품질을 네. 조절 한번 해봐봐 슬라이드 조절해서 100으로 조절했을때랑 네. 얘를 60으로 했을때랑 니 음. 네 눈으로 무슨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봐봐 음. 어, 내려가면 안좋아지지 네. 근데 그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딱 있어. 어? 네, 한 요쯤? 요한 요쯤인 것 같은데. 응.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걸로 이 용량 차이가 되게 많이 나. 음... 근데 웹에 뭔가를 올릴 때는 사람들이 니 네. 컨텐츠를 네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소비를 하잖아. 네. 그 말인즉슨 인터넷이 느린 상태에서 니네 거를 보게 되면 늦게 뜬다는 얘기거든. 음... 그럼 사람들이 안 기다리고 나가버릴 거라. 네. 그치? 네. 하얗게 뜰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용량을 맞춰주는 게 어, 모바일에서 는 되게 중요해 음... 이런 것 인터넷이야 뭐 우리나라가 되니까. 인터넷 빠르니까 네. 크게 상관은 네. 없지만 모바일에서는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지 음... 자 여기까지 조정이 됐으면 네. 저장 하면 또 다른데 저장하라 그러지 네. 자 그래서 저장을 하나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거라 확인 끝자파일 음... 네. 닫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 음 만들어진 결과물로 뭔가 하나 만들었네 그자. 네이건 나중에 네. 가져가. 아 가져가서 네. 오늘 처음으로 네. SNS 한번 올려봐. 네. 이 SNS에 하나씩 네. 응? 올려보고 친구들의 반응을 한번 봐라. 그래 네. SNS에다가 오늘 이런 거 한번 해봤다 배웠다 네. 하고 한번 해봐라. 한 네. 친구들이 몇 시간 배운 건데 아마 할 거야. 한 네. 다섯 시간 배웠는데 <웃음> 다섯 시간 배워서 꼴랑 이거 했단 말이야? <웃음> 라고 하면 생각 야, 나 30초에도 이만큼 하는데 네. 어, 당연히 앱으로 만들면 더 빨라 음. 딱 간정적인 기능만 있고 그것만 잘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포토샵은 수동 기능이 되게 많은 거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앱으로 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네.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앱으로 하는 것들은 그 앱만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 네. 응. 그래서 뭐 이왕이면 그런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말 쓰긴 좀 웃기기는 한데 그냥 원론적인 걸 배워놓는 게 언젠간 도움이 된다라는 그렇지. 거지. 뭐내 얘기는 그래. 응.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한 5시간, 한 4시간? 다 가까이 녹화를 했는데 중간에 뭐 테이블도 빼가고 뭐 우여 곡절이 있었지만 네. 어쨌든 소개 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거든? 네. 다음 주에도 뭘 할지는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또 불러서 뭔가를 하게 될것 같은데 오늘 배웠던 느낌이 오늘 어때요? 오늘 음... 배웠던 느낌? 일단 포토샵을 처음 다뤄보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툴다 정해져 있고 좀할 수,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특히 영문판은 더 그렇고 한글로 바꿔도 되게 너무 메뉴가 많다 보니까 좀어렵게 했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해서 되게 네,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일단 숙제를 해보면서 음, 네. 숙제 뭐였지? 그 그래, 카드뉴스 네. 카드뉴스 개념은 알고 있을 거고 네. 그열 장으로 말이 되게 만들어서 음. 그거를 올려서 봐 아, 올려서요? 어, 네. 네 페이스북에 올려서 그걸 나한테 보여주면 되는거지. 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리기 전에 뭐 다음번 녹화 전까지 아마 하게 되겠지만 그니 네 친구들이 거기다 뭔가 반응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음...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럼 주, 반응을 보려면 근데 네, 주제가 그럼 니가 잘 선택해야 때, 되지 그러면 처음에 주제 선정을 약간 반응을 받을 수 있는 주제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 그거는 모르지. 그거는 네가 이제 하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음. 네가 그 소셜로 네 아는 지인들이나 사람들한테 뭔가 어필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만드는 거잖아. 네. 뭐 숙제라고 만드는건 아니잖아. 그렇지? 음. 그면 네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음. 대학생으로 느꼈던 것들 뭐 뭐든 네. 어쨌든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잘 만드는 거는 네 말대로 익숙하면 잘 만들어져. 음. 근데 그 익숙하기까지가 재미가 붙어야지 익숙해지거든 근데 혼자서 한다고 재밌는 않을 거라 그래서 내가 만든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봐주느냐에 대한 것도 니로 느껴봐야 되는 거고 네. 응.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재밌다 재미없다가 나오겠지 응.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